한신아와지 대지진 또는 고베 대지진은 1995년 1월 17일 5시 46분 52초에 일본 효고현 남부에서 일어난 지진입니다. 1995년 발생한 한신아와지 대지진 으로 인하여 태평양 전쟁 이후 최대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일본 내에서는 최초로 대도시 직하에서 일어난 대지진으로 일본 기상청 진도 계급 에서 1949년 진도 7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최대 진도 7이 기록된 지진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한신아와지대 지진이 발생하기 며칠 전뜬 보름달이 매우 붉은 달이었다는 것입니다. 보름달 그리고 초승달이 뜰때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과 일본 방재과학기술연구소의 연구결과 달과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 어떠한 종류의 플레이트 경계형 지진 발생에 방아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진은 달과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 지진 발생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016년 8월 금성과 목성이 가깝게 접근을 하였으며 보름달이 뜨는 9월 18일 추석 며칠인 9월 12일 대한민국 경주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진도 5.8의 강한 지진이 발생해 전 국민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보름달이 뜨기 며칠 전이었으며 2016년 8월에는 금성과 목성이 가깝게 접근을 해서 이슈가 되던 때였습니다. 참고로 <웃음> 7년 후인 며칠 전인 2023년 3월 2일 저녁에도 금성과 목성이 보름달 크기인 각거리 0.5도까지 근접하여 두 행성이 거의 붙어보였습니다. <웃음> 또한 얼마 전 3월 7일 보름달이 붉게 보였다는 것이 계속하여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7일 한국시간 기준 오후 9시 42분에 천여자리에 보름달이 떴으며 붉은 보름달이었습니다. 2021년과 2022년 3월 중순에 2년 연속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어? 과연 올 2023년 3월 중순에도 3년 연속 일본에서 강진이 발생을 할 것인가 지진을 연구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규칙성입니다. 지진은 거의 비슷한 규칙과 시간 타이밍에 맞추어져서 발생하며 화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백두산 백년주기설이 야의가 되면서 내후년 2025년 백두산 대폭발설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진과 화산은 연구하면 할수록 비슷한 패턴과 시간대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와 지진 발생지역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1. 이것은 지진과 화산을 연구하시는 모든 학자분들이 결국 맞이하게 되는 현실일 것입니다. 올 2023년 3월 역시도 비슷한 지역과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 지진과 화산폭발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산과 죽음에 초연한 분들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지진과 화산폭발에서는 대다수가 사망하기 때문입니다.